아머디 모비는 영화 더 라스트 보이아지 오브 더 디미터 영화를 힌디어로 요약합니다 브램 스토커의 1897년 고전소설 드래켈러의 한 장인 캐프턴즈 로그를 기반으로 한이 이야기는 카어페시어에서 런던까지 개인 화물 표시되지 않은 24개의 나무 상자 를 운송하기 위해 전세를 낸 러시아 스쿠너 디미터를 타고 설정됩니다 이 영화는 배에 탄 무시무시한 존재에 의해 매일 밤 스토킹되는 바다항해에서 살아남으려는 운명의 승무원에게 닥친 이상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침내 위트비 하오버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버려졌습니다. 승무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배에탄 무자비한 존재에 의해 추적당하는 바다항해에서 살아남으려는 운명의 승무원들에게 이상한 사건이 닥칩니다. 데메테르호가 마침내 영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까맣게 그을린 버려진 난파선이었습니다. 승무원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코리호킨즈, 빈더하이츠, 스트레이트 아우터 캄프턴, 가 디미터 승무원에 합류하는 의사 클레먼즈 역, 에이슬링 프랭시오씨 광좌의 게임, 더 나이팅게일, 가 자신도 모르는 미랑자 역, 리엄 커닝엠, 광좌의 게임, 클래시 오브 더더 더 타이탄즈, 가 배의 선장으로, 데비드 데스트 멜키언, 둔, 앤트만 프랜차이즈, 이 데메테르의 1등 항해사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브래드 피셔, 브레드 피셔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프로듀서 마이크 메다보이, 마이크 메데보이 피닉스 픽처스의 아놀드 메서, 아언엘드 메서가 제작했으며 송괄 제작은 매튜 허쉬, 메슈 허쉬가 맡았습니다.